알모토 세제 덕으로 만들어주는 국내 유일 덕후바라이티고작후확장판 덕후 입덕할 준비 되셨나요? Yeah! <웃음> 네. <웃음>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포켓몬스터의 위기와 극복 스토리에 대해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신비의 포켓몬 뮤를 시작으로 지우와 피카츄가 합류한다승승장구하다 포켓몬스터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과연 지우와 피카츄에게 무슨 일이? 아아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포켓몬스터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됩니다 하지만 과거 자사의 간판 캐릭터인 슈퍼마리오를 할리우드에서 영화화했다가 좋지 않은 선입견만 남긴 아픈 기억이 있어서 닌텐도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데요 오해 스코 끝에 마침내 포켓몬스터의 애니메이션화를 결정! 더 놀라운 사실은 요술공주 민키로 유명한 유야마 쿠니이코가 감독에 지명되었다는 사실 참고로 유야마 감독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연출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명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TV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는 최고 시청률을 찍으며 게임에 있는 또한 번의 돌풍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포켓몬 겠도다세! 주제가 음반까지 185만장이나 팔리며 포켓몬스터는 마침내 전국구의 대중적 인기를 일으키게 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어느 날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어제 텔레비전에서 방영하고 있는 인기 만화를 보던 초등학생과 중학생 700여 명이 한꺼번에 경련을 일으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에 신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켓몬 쇼크 사건! 전내전사 폴리곤편 방영 당시 과도한 화면효과로 다수의 어린이 시청자가 광고민성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컴퓨터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빨간색과 파란색 빛이 번쩍거리는 플래시효과를 25곳에 걸쳐 1초 이상 사용했고 특히 종반부에서는 연속으로 사용했습니다. 약 345만 명의 어린이 시청자가 이것을 본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그중 일부가 광감인성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파악한 환자는 무려 750명. 이 사건으로 승승장구하던 포켓몬스터 시리즈는 존폐 의 위기에 놓이는데요. 이후 모든 TV 애니메이션들은 경고자막을 필수로 넣게 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아니 이게 가능할까요? 뭐 어두운 데서 보면은 뭐 그럴 안쪽에서? 수도 있 생각은 드네요. 아니 제가 알기로 예전에 무슨 어떤 공평화나 무서운 영화를 보다가 정말 너무 놀래서뭐놀래서아 빠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웃음> 네. <아마> 그 정도는 <웃음> 있어도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이라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포켓몬 쇼크로 생사에 갈림피레노이 기된 포켓몬스터 <웃음> 과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계속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애니메이션 사고로 인해 최대 위기를 맞은 포켓몬스터를 급척으로 회생시킨 것도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TV에서 발생했던 불상사를 극장판 제작으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1998년 여름방학, 마침내 포켓몬스터의 첫 번째 극장용 애니메이션, 뮤치의 역습이 개봉됩니다. 관객 동원 650만 명! 이것은 당시까지 일본에서 개봉된 모든 애니메이션들을 통틀어 모노노케 히메 다음에 해당하는 역대 흥행순위 2위의 대기록 그러자 이듬해 개봉된 포켓몬스터의 두 번째 극장판은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호화 진영으로 다시 극장에 돌아옵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대로 적중하여 일본 흥행 영화 랭킹 1위에 오르는데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 흥행 1위에 오른 것은 최초의 대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포켓몬스터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최고의 선물로 매년 개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식지 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포켓몬스터는 일본을 넘어 글로벌 진출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일본 애니 최초로 미국 전국 방송을 성사시키며 진출! 여세를 이어 첫 번째 극장판이었던 뮤츠의 역습을 배급해 8,5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데요 이 기록은 천하의 지불리 애니메이션도 도달하지 못한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포켓몬스터 시리즈는 가장 이상적인 원소스 멀티유스 성공 사례가 되는데요 오, 그럼 오빠 오 혹시 원소스 멀티유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너허,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 삐까삐까 이렇게 잖아요 <웃음> 어? 어? 대단하죠. <웃음> 맞아요 대단해요 약간 <웃음> 네, 포켓몬스터라는 하나의 소재를 다양하게 미디어화 시키고 부가상품을 만들어 성공시켰는데요 급기야 포켓몬스터 대회까지 개최합니다 함께 보시죠 포켓몬 월드 챔피언십은 북미 포켓몬 컴페니 산하의 플레이 포켓몬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 대회인데요 국가별 선수 선발전을 치르고 다시 본성 경기를 치르는 국제 규모의 큰 행사예요. 참고로 2011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참가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는 한국 대표 박세준 선수가 우승을 차지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이어진 포켓몬스터의 열기는 지금까지도 전혀 식을 기미가 없는데요. 지난해 포켓몬스터는 탄생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콘텐츠가 탄생합니다. 바로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포켓몬고는 닌텐도가 그토록 원했던 비디오 게임을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마침내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포켓몬고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게임의 타깃을 기존 게임 팬들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포켓몬 게임에 익숙한 포덕들에만 집중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지향했던 것 그것이 포켓몬고,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 끝으로 최신 뉴스! 할리우드에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포켓몬 실사판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와우!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들이 경합 끝에 덕후 CEO로 유명한 레전더리 픽처스에서 판권을 획득했다고 하네요 역시 덕후 파워 엄지 엄지 척 <웃음> 엄지 엄지 척 자 제3의 전성 기들의 포켓몬스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딜덕하세요 야! 저거 아니 괜찮은데 괜찮은데 라라라라글 오늘 저녁 메뉴는 달달한 불고기나 얼큰한 소고기 우사기 참 대박! 도저네 너? 오지나 뭐몰아한네가나